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지 다니샘 오늘 좀더 깊숙하게 네.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좀더 제가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기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어, 대표님이 찍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음, 질문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제, 뭐, 상가 시장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시장이 다 힘들죠. 지식산업센터, 이 지산이라고 하죠. 지산도 한 3, 4년 전만 해도, 투자에 아주 최고봉이었어요. 네. 이쪽도 이제 완전히 지금, 가라앉았고, 분양이 거의 안 되죠. 2023년 상반기,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난번 출연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었냐면, 매매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랬고, 예. DSR 규제 완화됐고, 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음. 그런 문구가 이제 정부 보고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정부 대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산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음. 때문에 많이 추락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거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음. 거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음. 6% 막 가까이 되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오피스텔이 내린 것도 있지만 오른 것도 있나? 이 상황에서도? 그럼요. 어, 대부분 그래요?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8% 그래요. 예, 8%까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건 가만히 안 냅둡니다. 음. 계속 누가 사, 사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이 뭐 아무 데나 다 산다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오피스텔을 음.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위치도입지적으로 좋아야 되지만 음.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곳에 사야 되거든요 막 갭이 적다 플러스피다 라고 해가지고 저기 막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거를 빌라나 다름없는 것들을 사시면 안 되고 음. 아파트처럼 꼼꼼하게 고르셔야 돼요 그렇죠. 상위 음. 5% 안에 들어오는 그럼 우수한 것들만 선별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전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전세. 버팀목 전세 대출이 그동안 홍보가 많이 안 됐는데, 네. 2월 지나서부터 많은 매물들이 그걸로 소화가 됐어요. 음, 그래요. 네. 음. 근데 문제는 2억까지만 되기 때문에, 네. 요즘은 뭐 빌라왕 이슈도 있고, 음. 반전세가 많습니다. 반전 예전에 음. 예를 들어서 2억 2천이었다라고 하면, 2억에 월세 20만원. 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수익률로 봤을 때는? 12%입니다. 음, 그래요. 괜찮죠. 네. 네. 그렇게 반전세가 많이 좀 늘어났고, 음. 월세가 15% 정도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다가 에 동탄, 오피향 얘기까지 나오고, 공급량까지 줄어드니까, 네. 더더욱이 이제 오를 여지가 더큰것 같아요. 음.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많이 올랐는데,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고, 또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오피스텔 쪽으요 예, 음. 부동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추락하다 보니까 음. 오피스텔이 이제 그런 쪽으로도 반사 이익을 좀 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피스텔 관련해서 앞으로 좀 달라질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새롭게 바뀐 거, 네. 또 바뀐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 지난 영상을 출연하고 나서 네. 많은 점이 바뀌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전세 대출 보증이 90%로 제한됩니다. 제한. 뭔, 예. 먼저 는 어땠죠? 원래는 100%까지 했었는데. 50% 어, 10 빠지네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주택가격이 2억이다? 그러면 1억 8천 이어야지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KB 시세가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네. 유리하게 됐고, 시세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들. KB 시세가 없는 오피스텔도 있나 보죠? 있죠. 어. 대부분이 어, 있는데요. 네. 가끔 세대수가 적거나, 적거나 그런 것들은 맞아. 없습니다 그런 건안 하는 게 좋겠네요 k b 시 d 가 있다는 라것 자체가 좋은 오피스텔이 음.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이제 임차인들이 대부분 가입을 원하는데 5월 1일부터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보험을 가입하게끔 음,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재연장 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거는 이제 종전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새롭게 맞춘다라고 하면은 반전세로 하거나 음. 월세로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는 전세 투자를 많이 권유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제 DSR 규제도 풀렸으니까 음. 월세 투자도 유효하다. 음. 더군다나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그런 시그널이 다 같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음. 아 월세 수익률도 점점 개선 되겠구나 음. 전세 투자뿐만 아니라 월세 투자든 이것든 저것든 음. 어쨌든 시세가 오르는 건 너무 너무 뻔하다는 음. 거죠. 그래서 월세 투자도 매력적일 수 있다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모든 오피스텔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볼게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오피스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비업무지구 비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은 사시면 안 됩니다. 비업무지역? 네. 비역세권, 비업무지금 네. 이제 일자리가 없는 지역, 그렇죠. 지하철이 먼데 있는데 이런 그렇죠. 거는 하면 안 된다. 아. 전형적인 배드타운 아, 그런 배드타운? 곳에는 하면 안 되고 음. 서울이라고 하면은 산대업무지구, 강남, 음. 여의도, 종로가 있겠고 음. 마곡,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단지, 그 다음에 뭐 경기도는 분당, 판교 음. 그런 쪽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역에 역세권 오피스텔을 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업무지구 안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거기로 빠르게 갈수 있는 빠르게 갈수 있나? 네. 뭐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자면 좀 죄송하지만 네. 노도강이라고 하죠. 네. 그런 곳의 오피스텔은 사실은 업무지구랑 그렇게 교통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음... 때문에 직장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자취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소득, 소득 수준이 좀 약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업무지구 쪽이 시대상승이더 네. 많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다른 주거용 상품 없는 보다는 가격대가 좀 비싸고 네. 또 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지구 네. 인근 또 역세권 인근이 좋다는 겁입니다그 네. 다음으로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 네. KB 시세가 없는 오피스텔 음. 그래서 KB 시세를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네.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모두 다 좋습니다 음, 그래요. 은행원들은 KB 시세가 없으면 대출을 잘안 해주려고 해요 어, KB 시세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세대수가 적은 거는 어떤 의미죠? 약간 그러니까 96세대, 어. 50세대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상 빌라랑 똑같다고 음, 보시면 돼요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음. 보기에는 이제 빌라랑 동일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임차인들조차도 음. 들어오기가 꺼려하고,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도 환급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요. 빌라를 어. 파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런 것들은, 어,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음. 보고, 저는 무조건 아파트처럼 세대수 많고, 네. 브랜드, 연식 새 거, k b c 대 이런 음.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아, 그래도 해야죠. 플러스 음. 싸다고 하면 은오피형 되는 겁니다. 음. 네. 조금은 갭이 좀 500만원, 1000만원 더 들어가더라도 음. 안전한 걸 해야 된다는 음. 거예요. 다음 알겠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걸 만약에 사게 되면 은 음. 원치 않게 어, 그렇게 임차권도 음. 기가되고 그런 안 좋은 부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음. 내가 담보대출 받기 유리한 그런 k b 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좀 같은 지역에도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가격대가 좀 싸서, 네. 익률은 괜찮은데, 네. 연식이 오래된 오피스텔은 어때요? 저도 처음에는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 음. 연식 오래되면 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시대가 오르는 걸 보니까, 그래요. 다 같이 오르더라고요. 음. 연식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 난방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음. 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아파텔 얘기도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네. 아파트는 어때요? 이것도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근데 네. 아파트 같은, 성격 어, 갖고서 아파트라고 하는데 음. 아파트는 아파트의 대체재죠. 네, 그렇 아파트가 떨어졌는데 굳이 네. 아파트를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음, 아파트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아파트의 가격 흐름이랑 연동되었다고 음. 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지금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고 있지만 음. 어, 대세적인 하락에 저는 이제 들어왔다라고 네. 보는 편이고요. 덧붙여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많이 지었죠 네. 예를 들면 투룸인데 뭐 10억 정도 하는 음. 거 그런 오피스텔들은 저는 분양받지 않으셨으면 음. 좋겠고 문의가 많이 와요 잔금을 네. 어떻게 치러야 되냐 계약은 하셨고 중도금 대책까지 실행이 되셨다 음. 그럼 사실상 계약을 중간에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지는 안 돼요 계약금만 하면 포기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절대 사면 안 되는 오피스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첫 번째 비업무지고 비역세권. 두 번째는 KBC세가 없는 것, 또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동탄 오피 사건이 한번 뭐 터졌잖아요. 네. 여러분들 풀피라는 거 있죠? 내가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받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많이 매입하신 분도 간혹 있잖아요. 네. 그럼 풀피 투자를 막 해도 될까요? 그 전세가를 맞추는 거를 음. 시장 가격에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가격에. 네. LH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세 가격은 음. 2년 뒤에 분명히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음. 네. 그래서 플러스 p 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시세에 맞지 않는 전세 가격에 놓는 거는 음. 너무 무리한 투자다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무차별적으로 많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음. 세금에서 예. 네. 재산세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음. 250채면은 <웃음> 재산세만 7,500만 원입니다. 어, 그러네요. 그거를 음. 메꾸기 위해서. 또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음. 플러스피를 하면 은 돈이 나오니까. 아, 이건 아니다라고 아, 보는 거죠. 그래요. 어, 세금 계산하시면서 종부세 당연히 음. 감안하셔서 하셔야겠고 음, 무차별적인 플러스피 투자는 하지 음. 말으셔야겠다 그래요. 어, 오늘 대표님 모시고 좀 궁금한 거 여쭤봤는데 조만간에 대표님은 줌 라이브 특강으로 어, 투자, 오피스텔에 관련돼서 좀 한정돼서 투자에 대해서 어, 질의응답도 하고 또 좋은 내용 전달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